몰라 몰라 몰라 왜 지금 다 여기 옮겨 있는지 대체 대체 대체 왜이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다시 잘 모르겠어 최종 그리는 없다는 거다른 사진이 만고르며 다시 의뢰 없다는 거딴생각은 없어서 정말 그런지 아 한번 장난 가볼래 가끔은 이렇게 혼자 갈래 가끔 이렇게 내 맘대로 그래 은말 두려워 없이 꼬부다 고부다 없이 아 그냥 따라가주래 내 맘대로 낮은 감이 없어 정말 이런 전환호정이야 내 맘대로 더정만 마음, 더더 가끔 아, 은 이렇게 돌아 가래가끔은 이렇게 멀리 몰래. 너 처럼 물에 없지 것 처럼 걱정 없이, 아, 아무 것도, 가 볼래? 가끔 은 이렇게 혼자 가래가끔은 이렇게 내리대로가 면은 이렇게 멀리 가게. 가면 이렇게 멀리 가게. 이라 원래? 자, 네? 정말? 그래? 무슨 생각지 아, 아마 나무속더 흐리게 해 그래도 늘어나지 못할 놈러 전태리. 네? 네? 아, 그냥 날아가 줄래 내 마음에